상대방의 긍정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건데 이 뒤에서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그래갖고 막 혼내요. 혼냈는데 아들이 나도 이제 다 컸다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왜 그렇게 머리와 옷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보아! 자 포뮬리 하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구가 될 만한 책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상우 작가님의 리듬이란 책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싹 날려버리는 도구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박자만 맞춰주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순식간에 날아간다 라고 말하는 책이 리듬이란 책이고 그 우리 이제 왓칭이랑 생각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을 쓰신 이제 김상우 작가님의 음, 책인데요. 어, 간만에 좀 강력 추천드리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거든요. 어? 제일 힘든 거두 가지가 그죠? 인간관계랑 두, 첫 번째 인간관계, 두 번째가 이제 돈이잖아요. 이두 가지가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 하나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책이 실질적인 예시가 진짜 많이 실려 있어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소원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소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진동, 리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25페이지를 보면은 한 빌딩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너무 크게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 정부 당국은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다대피를 시키죠 3일 동안 대피를 시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건물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고 왜 흔들렸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뭐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 알고 봤더니 39층짜리 빌딩이었는데 그 건물 12층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새로운 강사가 어떤 리듬이 맞춰서 수강생들을 춤을 추게 했는데 그 진동수가 진동수가 정확하게 1초에 2.7번이었대요. 2.7번 근데 2.7은 그 건물의 고유 진동수가 2.7헤르츠였던 거예요. 2.7헤르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본적 있으시죠? 이제 어떤 소리를 냈을 때그 주파수랑 그 유리잔의 주파수랑 그뭐 창문의 주파수랑 일치를 하면은 공명을 일으켜서 유리잔이 깨지거나 창문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파수랑 소리 어떤 소리의 주파수랑 뭐 다리의 주파수 일치를 했을 때 다리가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건물의 주파수랑 그 태보의 진동수랑 일치를 한거예요 일치를 하니까 딱 23명이 춤을 췄는데 23명이 39층짜리 건물을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다는거죠 그 진동수를 일치시키는 것만으로 그죠 어. 그 주파수 한마디로 진동을 맞춰주면 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발동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작가가 시작을 합니다 어.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6페이지를 보면 은자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수십층짜리 건물도 육중한 다리도 태산도 내 몸도 내 생각도 늘 진동한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지구는 진동을 할까? 우주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것이 항상 진동할 수밖에 없다. 단지 각기 진동의 크기와 진동수가 다를 뿐이다. 우주 만물은 각기 고유의 진, 진동수, 즉 주파수가 있다. 자 주파수가 비슷한 리듬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리듬만 맞춰주면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보이는 뭐 유리잔이나 말랑말랑한 음식이나 인체도 리듬만 맞춰주면 어김없이 흔들린다. 자 그래서 뭐 나오는 예시가 참 재밌어요. 뭐 비슷한 것들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런 말인데 뭐 잭슨빌이라는 도시에는 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는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다른 도시보다 10배 이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캘리포니아주에는 캘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진동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일치를 하는 그 중파수에 일치를 하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리듬만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은 주파수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만 우리가 일치를 시켜주면은 그게 아무리 단단하고 거대하고 커다란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끌어당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동수를 내보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낮은 주파수 부정적인 주파수를 내보내면 당연히 부정적인 게올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주파수는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슷한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을 끌어당겼던 것처럼 부정적인 주파수는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부터 약간 소망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진동수, 주파수, 리듬. 여기서 리, 리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리듬을 맞추는 게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한테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파수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맞춰준다면 어떤 우리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사람한테 맞춰준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라 거죠 해소가 그래서 이 리듬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연애에 막 기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 뭐 상대방과 똑같은 행동을 해라 제스처를 취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예스셋이라고 해갖고 상대방이 예스라는 대답으로 대화를 먼저 이끌어갈 수 있게 가벼운 긍정의 질문 그러니까 긍정으로 대답할 수 밖에 없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예스 예스 예스를 하게 해서 데이트를 잡아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그 상대방의 주파수랑 나의 주파수 그러니까 나의 리듬과 그 상대방의 리듬을 맞추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리듬을 이해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왜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자 89페이지를 보면은 자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충카야 감자튀김은 먹지 않는 게 좋아 그만 먹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싫어요 맛있어요 아유 건강에 해롭다 하니까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대 아 그래도 맛있단 말이에요 엄마 계속 먹을래요 그래서 말안 듣습니다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리듬을 활용을 해서 주파수를 맞춰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B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례에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감자튀김 맛있지? 그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죠 아 어, 맛있어요 엄마! 그래서 또 엄마가 물어봅니다 아휴 나도 맛있어갖고 좋아해 근데 엄마는 많이 안 먹는다? 왜 그런지 알고 싶니? 아이가 대답하죠 아네 어, 알고 싶어요 왜안 먹어요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아 맛있지 근데 많이 먹으면은 감자튀김 많이 먹으면은 암에 걸리기 쉽대 너도 암에 걸리기 싫지? 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죠 아, 어, 네 저도 암, 암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도 별로, 이제 안 먹을래요. 자,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아이한테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서도 거부감이 확 치미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말을 듣기 싫고, 어, 총개구로처럼 행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이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예스라는 대답으로. 감자튀김 맛있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맛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예스, 네, 맛있어요.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궁금증을 유발하죠. 궁금증을. 아 감자튀김 맛있어. 마, 나도 좋아해. 근데 나는 안 먹어. 왜 그런지 아니? 많이 안 먹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니? 궁금하죠 당연히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데. 또 물어보죠. 네. 네 라고 하죠. 네. 그래갖고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걸그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아 너도 암에 걸리고 싶지 않지. 그러면 감자튀김을 조금 줄여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결국에는 앞에서 예스, 예스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예스에 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오든 간에 예스라고 대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이전보다 나와 상대방의 리듬을 맞춰주면은 상대방의 긍정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라는 건데 이 뒤에서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5페이지를 볼게요. 꼴보기 싫은 아들. 자 이제 포라클 컴퍼니가 약간 부모님 세대가 많습니다 그죠 네4 50대 물론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있고 채팅을 치는 거는 2 30대 분들이 많이 치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주연령층은 3 40대 이상에 그죠 네, 부모님 세대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이제 아이와의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95페이지를 보면은 한 부부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아들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들이 이제 샛노랗게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똥기가 막혔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이 대학생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자 라고. 자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하는 짓이 가관인 거예요. 막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구멍이 송송 뚫린 막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막몇달 지나자 뭔가 노는 친구처럼 보이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악세사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고 그러고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막 담배를 집안에서 피고 막 집안을 막 더러운 막 쓰레기들 막 라면 먹다 남은 라면 막 참치캔 이런 거막 어? 바닥에 내려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 속이 터지죠 그래갖고 막 혼내요 혼냈는데 아들이 나도 이제 다 컸다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은 왜 그렇게 머리와 옷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을까요? 자 상대방과의 나의 주파수 리듬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들의 주파수 아들의 리듬은 뭐였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나를 요란스럽게 바꾸고 요란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에 그 리듬은 뭐였냐면은 자 그건 제발 날좀 인정해주세요 라는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어 관심을 주세요 날좀 인정해주세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다가.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고, 세상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눈에 튀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부모는 그런 아들 보면서 꼴보기 싫다고 생각하라죠. 그래서 이김상호 작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아들의 꼴보기 싫은 행동을 유발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어? 아들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니까 꼴보기 싫어진 거지 착하기만 하면은 왜 부모가 아들을 꼴보기 싫어하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김상호 작가님이 과연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누가 먼저 한 걸까?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일까? 아니면은 아들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한게 먼저일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그 아들은 둘째였대요 첫째 아들은 정반대래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착실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모이면 부모는 그 막늘 큰아들만 자랑을 한 거예요 대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의 존재는 맨날 이제 큰아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부모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린 항상 두 아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차별대왕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존재 가치의 상실에 두려움을 느껴서 요란한 행동을 한다면 그 두려움을 털어내도록 해야 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요란한 행동을 할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드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봅니다. 자 거꾸로 해보세요. 꼴보기 싫은 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리듬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상대방과 리듬을 맞추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다고 했죠. 아들의 리듬에, 아들의 주파수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의식들이 사라질 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때부터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밤늦게 들어오고 막 사고를 쳐도 그냥 항상 수용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은 아, 우리 아들 늦었구나. 어서 와. 어?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보고 머리를 새로 물들이면은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어, 머리 새로 물들었네. 마음에 드니? 아 색깔이 화려하네.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현해준 거야. 관심을 준 거야. 관심을. 그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용돈을 주면서 부족, 더 부족하면은 더 달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듬뿍 지어주고 그렇게 계속 했대요. 아들을 막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넌 이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겠죠. 당연히 부모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아들의 주파수에, 아들의 리듬에 맞춰줬습니다. 물론 처음엔 너무 힘들고 어색했죠. 하지만 진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면서 우선 본인이 먼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아들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일단 사랑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열리고 심판하지 않게 되고 아들의 모든 면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부모가 달라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몇주 후에 방을 치우러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방을 못 치웠구나. 못 치워서 미안해. 밖에 나가서 기다릴래? 내가 치울 동안? 자,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 제 방은 제가 치울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굴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꼴보기 싫은 아들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녀를 와락껴하는 아들의 어깨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참 울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못된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셔서 저는 엄마가 못난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얼마 후 아들은 스스로 머리를 말끔히 잘랐다. 머리를 물들이고 말꼬리처럼 묶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정도 놀랍게 좋아졌다. 어릴 적에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꼴 보기 싫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법칙들이 실제로 녹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불경이나 성경이나 뭐 자기계발서나 보면은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라고 하잖아요. 먼저 니가 주는 대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둘째 아들 의 입장에서는 항상 첫 첫째 아들이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 않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나한테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돌려주는 것도 사랑이 아닌 것들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그쵸 그랬는데 부모님이 아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진짜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하자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바뀔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렇게까지 지극하게 어 얼마나 마음속에서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엇나가고 이렇게까지 잘못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꾸 나를 수용해주시니까 날 알아주시니까 사실은 날 알아봐달라고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건데 날 알아봐주시니까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욕구가 어린아이의 내면 욕구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니까 더 이상 그 부정적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완전히 바뀌죠